아, 보고 왔는데 여기서 얻는 거네 사실 여기, 여기를 이게 게임 자체가 계속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 제가 불이야 그러면은 어, 여기서 어떻게 또 얻는 게 있을 테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하다가 찾는 건가봐요 2 0에 샀다.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었네 오르는데? 이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봐 들켰음? 아, 설마 <웃음> 이게 들킨다고? 발 쏘는 놈좋다어어 누구세요? 어 피해 피해 뭐해 있지 않을까? 뭘걸 내놔라. 항아리가 없으면 다른 곳을 보실 것이야. 뭐 들어갈 때라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못뭐 들어가니? 음. 음, 여기 있던 건가 보군. 어, 누구세요? 아 막, 막으면 나도 막을 수 있나? 어, 막을 수 있네 어, 근데 뜨거워 여기서 안 열려? <웃음> 아니고 뭐 갈고리 걸때 있지 않니? 또 아이템 있다. 어이 사탕 아 이놈의 사탕 <웃음> 어디가 쓸데가 있겠지만은 일로는 못 가나 보. 길을 이쪽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뜯있고왜안 <웃음> 올라가죠? <웃음> 아아 아. 아, 뭔가 잘못됐어 어 아, 잘못됐다 이거는 도망치면 돼! 어이어이 <웃음> 어이. 이 어이. i 어이. <웃음> <어이야. 웃음> 아, i o 자다 i 자란 무엇인가. 비겁한 녀석들아 i o 조용히 해! 조용 응, 응, 응, 응, 응, 응, 뭘 쏠려고! 좋아서 금방 아까의 상황이 되었죠? <웃음>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지 아 이거 이걸... 마우스로 이게 카메라 보는 게 힘드네 힘들어 여기서 농땡이 피우고 있던 것이야? 아 oh. 형부터 잡아야겠어 아아잠깐어 <웃음> 살려줘 자고�기 이거 이상해 아 하하 어 여기다 화통 불 붙는 새통, 여기서 나오는 거네. 이게 이런 이상한 데서 찾고 있었네. 저거를. 어. 뭐야? <목소리> 뭐요?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오가오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어 니가 니가 니가 니가가 문앞에 있고 아 저거 인식을 좀 했구나 기척을 알아차렸어, 한 놈이 아, 그래도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 실상 없어요? <웃음> 뭐지 어! 고 아케야가레. 코소코소토 카쿠레텐노와 와캇텐다. 오나시코시 나이조. 이타이미조코에노가 아! 어. 나는가야만 한다 리자를사냥자리너 빈자리, 너 빈자리, 리너빈자자리자리너 빈자리, 너리리 쏘구더문의 목적이와 は카사마す 아야스라와 썸林坂上에 니탈이, 오야시키니 희오카케 바카사마노다이스 오네가이드스, 코레오. 독한. 쏘지. 독한. 독한. 독한. 아카사마의 신 o b 잖아 간신나 터키니 오라눕다야하다중요데 없는 쓸모 없는 놈같아. 이야, 모시야. 오늘시 죽을 테비사もなくば. 이네. 뭐이 녀석. 내가 그거 가지고. 괜히 욕만 쳐듣고 아카사마와 맞 아니 그거보다 뭐지 이거 여우가 나 안타 모 가지바 도로보우ですか에 독수. 란나와 미타, 막난니 요소. 아? 놓까의 가계 위에니. 아, 히트 나가니아 아, 시나 도저기까? <놀람> 호대기 지장보살 회생의 힘 1회분을 획득할 수 있다. 회생의 힘 1회분? 어, 저기도 아이템 있네. 저기 어디 가야 되지? 아이 뭐해? 아니, 이거... 환약 있지? 참, 이걸 먹어. 말도뭘 봤다고? 뭘 봤다고? <웃음> 뭘 봤다고? <웃음> 자세히 몰라 그래 없는거야 넌 귀신을 본거야? 넌 귀신을 봤어 아, 저 한눈팔 때딱 그래 하하하하하하 멍청아져서 뭐여 저 방패 뭔데 어어어 어, 어. <웃음> 안돼 안돼 이건 가야 돼 <웃음> 올라가 보자 어딘가 절로 통할 수가 있고 저 방패 한 녀석을 뒤에서 베어버릴까? 아 얘가 개네. 어. 그래 빠졌어. 올려 주시오. <웃음> 오! 이거 안되겠는데 표주밖도 없고 저기를 간다는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 그렇기 때문에 다른걸 해야겠어 또 암살이 갔는데 아이템. 상이 맞네. 다 버프 음식인데 저 저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저걸 꼭 먹게 만들잖아. 저기도 있고. 아니기. 次はこの道です불 땅이 여기구나. 저거 아이. 여기로 가. 켄도. i 나의 n e 데야 them. 사마니와 대다시 무 e if you're a teacher. Oh, p u 오 him on the jibale. I'm not sure if you're a 왜냐면 내가 여기 있는 불당을 다 먹어버릴 것이거든. <웃음> 음, 도끼가 있다. 이상하게 여기 도끼가 왜 있을까? 불당에 기왕 이렇게 된 거. 갔다 옵시다 응. 어, 길을 하나도 모르겠어 어디지? 난 어디지? 여긴 누구지? 난 어디고 여긴 누구지? 어... 이쪽이었는데? 어 이쪽이네? 갔다 와야겠어 건너기 <웃음> 아이템도 여기서 살수 있는 거였지? 카타시로밖에 없는데? <웃음> 소지수가 16개 정도 오, 에마. a Oh, Kamidono. y 얼굴 보여줘. 흰 d a r e m a s 나 a p e r 이 u l p 거 j o Shiroyazawa, Umarit Nara. Are you? Hm. I get on w この仕掛けで死んとなるすぐすりと組み合わせつツぐからくり術とともに使えそうな ん? ですですその忍び随分ぶんお前これはお前さんのそれが要は枠待ち 이 씨가 가람,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지마가 니가. 니가. 이가니이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가 이거 하면은 저아가서 해야 되는구나. 어, 화든 호화고예술 딱 나가는 거 아니야? 오. 이거 하면은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이 파기술 이거 말고 스킬. 뭐 줬는데 아저씨가 또. 킬 습득 파생공격 이거 갈고리 공격? 갈고리로 날아가 그 기세로 뱉 닌자 재술 이동과 공격을 경비한 3포인트 있는데? 뭐.. 이거 할라 그랬는데? 뭐 할라 그랬지? 이거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아저 찍어보고 싶다 추격배기 닌자 채슬 파생공격 추격배기를 습득한다 일부 의사 닌자 도구 사용 후 전방으로 크게 발을 내딛으며 빼는 닌자 채술 멀리는 적에게 사정거리가 긴 의사 닌자 도구를 사용하고 추격배를 거듭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이거먼저써보고 싶은데? 쏙독새 개백이 쏙독새 그럼 저거 어디에서 지좀 보자 갈고리 이동 중 갈고리 공격 갈고리 이동중인 기세로 공격한다 F를 딱 하는 도중에 하는거네 그럼 좋아서가보겠어 영지 중심로 아 이거 나 편집하고 올려야 될텐데 그럼 기자코만 여기죠? 아이템인데 아카다시로에왜 떨어져? 이걸로 넘어와서 들겠지만 무시하고. 여기는 잡고 가야겠다. 가둔 어, 잠깐만. 뭔데? <웃음> <몬데 웃음> 도망! 나 e <놀람> 뭐야 도끼 써보자 도끼 음. 공격력 센거 말고는 없는데 여기 담배 있지? 아, 이거 있... 맞추기 너무 어려워. <웃음> 돈천 원이나 있어. 저기 나이템인데 조건. 조건 열고. 저는 그대로 있어요 인데. 자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웃음> 얘는 이거 먹힐 것 같은데? 어어안 먹혀 어허 달려오면은 그냥 그때 한대 치면 되네 저러고 어, 있을 때 아! 어! 오이, 난 닌자다 난 닌자다 비겁하게 승부해야 돼아 근데 피가 여기 다시 오니까 없냐? <웃음> 승병. 잠깐만. 아. 기름. 음. 아, 없네. 어? 하나 먹자. 오, 오 누구세요? 클릭까지 잘못해버렸어 <웃음> 회생한 달 누른다 그러 것이 <웃음> 오른쪽을 눌러버렸어 아 이제 옮겨 깎네 스킬 포인트 돈도 많이 긁혔고 천원이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 안녕.